네, 안녕하세요 트립센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헬멧이 왔습니다 근데 어, 제가 시켰던 헬멧은 아니고요 MT헬멧을 시켰었는데 그 헬멧은 사이즈가 좀 작아가지고 중고나라에 팔았습니다 <웃음> 아, 진짜 이뻤었는데 지금 이 사진 밑에 보시면은 여기 사진에 뜨실 거예요 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물론 중고나라에 팔기 위해서 찍은 사진 사이즈가 안 맞다 싶어가지고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바로 팔았습니다 아휴. 아니, 저번에 제가 원래 쓰던 시스템 헬멧은 엑스라지 사이즈가 맞았었거든요. 아무래도 좀 외국 브랜드이고 풀페이스다 보니까 제두상에좀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똑같은 사이즈더라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결국에는 사이즈가 똑같아봤자 다를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직접 가서 착용을 해보고 구입을 하자 해서 강서구에 있는 와우모토스라는 데 가서 직접 착용을 해보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켜서 이제 오늘 택배가 왔고요. 택배 가는 걸 보여드릴 텐데 보이시죠? 홍진 헬멧의 도스타. 색깔은 매트 블랙에다가 배 라인이 초록색으로 들어가 있는 색깔을 샀고요. 그나마 이좀 이쁜 것 같아가지고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언박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에서 꺼냈는데요. 헬멧은 포장이 되어 있죠? 이런 종이에. 이걸 벗겨내면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면에는 보시면 앞에 숨구멍이 있죠? 숨구멍을 내렸다가 올렸다 가할수 있고요. 지금 쉴드는 클리어 쉴드인데 검은색깔 쉴드를 구입을 따로 했습니다. 그걸 좀 이따가 착용을 할 거고요. 자 이제 오른쪽 면입니다. 오른쪽 면에는 마찬가지 여기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테일이 뭐 이게 홍진을 맨 적혀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KCC 마크. 그 다음에 또 브랜드의 로고 여기 바람 통하는 구멍 들어가 있습니다 또 왼쪽을 보시면은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는 클리어 쉴드를 온오프 할수 있는 버튼이 있네요 이건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위쪽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숨구멍이 있는데 이거 열면은 여기 앞에 있는 여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름에는 열었다가 겨울에는 닫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좀 튼튼하기도 하고 나름의 디자인도 잘 나왔고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도 잘 나온 것 같아요 옆에 보시면은 뭐헬멧 착용시 항상 턱끈을 단단하게 매주세요 라고 적혀있네요 이건 좀이따 떼야 되겠죠 이제 안쪽을 보실 건데 이건 지금 새 상품을 구입해서 있는 사양설명서고요 여기 턱끈 조절할 수 있게 턱끈이 있고요 쇠로 되어있네요 밑에 보면은 침가드 부분 있습니다 침가드는 탈부착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좀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착용할 때 편할 것 같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 코막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탈부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고무 소재로 되어 있고요 아 이거 떼 버려야겠다 뭐야 이거는 좀 이따 자르고 뭐 안쪽에 보시면은 주의사항 뭐 이런 거 적혀 있는데 아시는 거예요 뭐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 주십시오 머리 크기에 맞는 헬멧을 사용하십시오 내가 이에안 돼가지고 4M에서 새로사 턱끈은 반드시 단단하게 매십시오 이거 운전할 때 생각보다 턱끈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잘 매야 될것 같고 어, 세척을 할수 있는데 랩피를뺄수있다 들었거든요 제가 일단 나중에 한번 빼보고 이거를 한번 갈아 끼워볼게요 어떻게 갈아 끼우냐면요 여기 이 부분 있죠 이걸 이렇게 열어가지고 오픈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최대한 올려줘요 실드를 끝까지 올려서 여기, 여기 핸들로커가 있거든요 핸들로커를 살짝 이렇게 당겨주시면 은톡 빠지거든요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면 톡 빠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여기 잡고 이쪽 부분을 살짝 눌러주면 톡 빠집니다 여기다가 이제 제가 산홍진헬멧에 김서림 방지용이 달려있는 실드 샀거든요 가격은 약 2만 8천원 정도? 했던것 같은데 이거를 개봉을 해가지고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입김을 한번 불어볼게요 불어도 전혀 이게 흐릿해지지 않습니다 열고 이 상태에서 맞춘 다음에 끼우세요 그냥. 끼우시면 알아서 장착이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진짜 쉽죠? 제가 한번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가 옆으로 앉아볼게요. 옆으로 왔을때 이런 모습. 앞으로 왔을때 이런 모습. 또 왼쪽으로 왔을때 이런 모습.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집이라서 조금 더워요. 근데도 전혀 습기가 차지 않습니다. 네, 시야도 잘 보이네요. 좋네요. 그리고 좀 디자인이 이쁜것 같지 않습니까? 음. 집에서 헬멧 쓰고 있으니까 덥다. 말 꺼야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끼니까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빨리 이거 착용하고 나가보고 싶다 좀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 아까 말했듯이 여기 앞에 열리고 닫히는 부분 있고요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 g s 적혀있고요 초록색깔 색깔이 되게 매트해가지고 기스가 나면은 조금 흉해 보일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관리를 조금 잘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좀 떼야 되겠다 <웃음> 뗐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은 여기 포막이 부분이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 침가드 이렇게 있고요 이 부분 디테일 이렇게 돼있고요 여기는 쇠로 돼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이 다중에 숨이 죽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하 오늘 홍진 헬멧의 도스타 영상 리뷰를 한번 찍어봤고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헬멧치고 낮은 간격에 안정성까지 있고 디자인까지 이쁘고 그런 헬멧을 찾은 것 같아서 기쁩니다 또 앞으로 또 다른 것을 하면은 그때 맞춰서 또 다른 헬멧이나 용품들을 리뷰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트립센터였습니다 안녕.